퓨전 360을 이용해서 체스의 말이죠. 가장 앞에 있는 폰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퓨전 360은 스케치를 이용해서 모델링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리볼브 회전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할 을 거고요. 단면을 그린 다음에 360도 회전시켜가지고 모델링을 작업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 스케치는 서 있는 X, Z 평면에다가 그려주면 될것 같고요. 어, 중심축이죠. 회전축. 물론 있는 XY, Z축을 사용을 해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축을 삼아서 하나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이 축을 원점과 일치시키는 구속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톤을 그릴 때 자유 곡선을 사용을 해서 모델링 작업을 할 예정인데 어, 이 자유 곡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수를 주게 되면 40이 너무 크니까 아, 줄여야겠다 20 이렇게 줄이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비틀려집니다. 그래서 자유 곡선에서는 이 치수를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치수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뭐 대략적인 크기의 감을 두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선을 하나 그려놓을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높이가 40으로 제가 설정을 할 건데요. 모델링의 높이가 이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을 하겠다. 참고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려주고 그리고 자유곡선으로 폰에 있는 모양을 이제 클릭해서 그려주면 됩니다. 클릭 클릭 자유 곡선을 다 그린 다음에는 ESC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옆에 V자를 눌러야 선이 그대로 살아 있고요. 그리고 3D 프린터를 한다는 가정하에 일단 바닥면은 직선으로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일단은 대충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세세한 거는 이제 이렇게 점들을 움직여 가면서 검정색 점이나 또는 검정색 점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이 초록색이죠. 초록색 선의 핸들을 이용해서 움직여 가면서 원하는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. 모양을 잡아준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선들은 지워줍니다.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해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단면에 스케치를 그리게 되죠. 이 다음에 리볼브죠. 회전 기능을 선택을 해서 프로파일은 여기 그렸던 단면, 회전축은 오리진을 켜서 Z축을 선택을 해도 되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선을 하나 그려놔서 이 선을 선택해서 360도 회전해서 모델링 작업을 완료를 하겠습니다. 모델링이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 바디를 내보내기를 통해서 세이 v 에 as m 로 내보내기를 통해서 STL 파일로 내보내서 프린팅 가능하고요. 아 그리고 퓨전 360의 이제 장점은 어쨌든 스케치를 그리고 여기 스케치 히스토리가 남아있기 때문에요. 타임라인에 다시 들어가서 어, 내가 그렸던 거 아, 조금 더 여기가 출력이 3D 프린터로 할때 무너질 것 같은데 여기를 조금 줄여볼까? 이렇게 스케치를 수정한 다음에 다시 모델링을 확인을 할수 있다는 라 이런 장점이 있겠죠.